우아하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유미TV의 우유미입니다 지금 새벽 3시인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는 음 앞으로 제가 어떤식으로 채널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남아있는데요 일단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자 할 내용들은 어 진짜 리얼 유학생 일상 예체능 관련한 유학 위주의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뉴욕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들 등등도 약간 소개해드릴거예요 어, 유학생 일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의 영상을 제가 자주 봤는데 약간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음, 정말 감각적이고 되게 예쁜 장소들을 가는분들은 많이 봤는데 진짜 리얼 놀기 좋아하면서 열심히 사는 여취소, 여취소 여취소 모르겠어요 아무튼 약간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 저의 일상과는 약간 달랐거든요 뭐 제가 특이 케이스인지 그분들이 특이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전 약간 성격이 막 몰세 전 근데 제 주변에도 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밖에 못 봐가지고 막 생각만큼 유학생들 모두가 막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예쁜 장소에만 가고 공부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그두 가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두개다 이렇게 초점을 못뭔 말인지 다시 걷더. 하지만 제 채널은 그런 예쁘고 약간 좀 그런 것보다는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약간 바이브가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바이브가 되게 에너지가 넘치죠.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 유학생의 일상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저의 일상은 앞으로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일주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월화수목까지는 학교를 열심히 다녀요 저녁에는 숙취하고 월화수목 그냥 학교에 올인해요 월화수목은 그리고 어, 금요일날이 되면 은 놉니다 미친 애처럼 놉니다 왜냐면 노는 게 나쁜 건가요? 솔직히 클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유학생들이 자주 가는 클럽이 어디 있는지도 설명해 드릴 거고 어떤 어떤 각각 클럽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어, 뉴욕 한인사회에 있는 클럽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클럽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다루고 고 금요일엔 거의 클럽에 있어요. 왜냐 재밌으니까. 왜냐 저는 춤을 전공했던 아이니까 춤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춤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스튜디오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클럽에 찾아가라. 그러면. 새로운 댄스를 발견할 것이다 아무튼 클럽은 그래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월화수목에 있었던 스트레스들을 모두 클럽으로 풉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휴식을 해야겠죠 금요일에 밤새서 놀았으니까 토요일에는 휴식을 딱 하고 일요일에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은 가고 싶을 때 가요, 그래서 목금토일. 그게 저의 일상인데, 여기서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어, 즐기는 것들이 달라요. 제가 보기엔, 저 같은 일상을 보내시는 유학생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모르겠어요. 정확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멤버 어쩌 아무튼, 일단 관종입니다 관종입니다 그리고 관종입니다 모르겠어요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